베이스 바르고 시작해요 306번 릴리 아이보리라는 색상 풀페인팅 17번 17번 요 아이로 한번 체크 먼저 크게 따 볼게요. 주로 톡톡톡 뜯어 주셔도 되세요? 브러쉬, 아무 브러쉬 플랫이나 뭐 사선이나 옆에 로 되어있는걸로 옆에 그냥 닦아내시면 되세요. 일자로 톡톡톡 그냥 두드려주시면 되세요. 노란색은 옆에 하늘색보다는 얇게 들어갈게요 반대쪽으로도 노랑이 한번더 그어줄게요 노란색이 조금 더 진한 색상이 여기 더 들어갔거든요? 갈색으로 박음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더크 오버레이 젤로 하겠습니다. 무광 바르고 매트탑 티아라 매트탑.